우리 고객들 다시 들어오고 계신가요? 그러세요. 저희가 생일이고 너무 오랜만에 브이앱을 하는 것 같아서 떨려가지고 카메라를 이렇게 잘못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보기 불편하실 것 같아서 잠시 이렇게 껐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아 원래 실수가 있어야 재밌는 법이죠. 이게 원래 <웃음> 라이브의 묘미라는 거. 예요 맞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다들 다시 다시 불러 모아야 돼요, 걔들을 다시 들어오세요. 맨큼 <웃음> 네. <들어오세요. 웃음> 오시오. 됐다. 오! 아. 어? 아 어? 댓글이 어, 이렇게 이렇게 아, 보니까 네. 아 괜찮은 것 같아. 음, 아 괜찮네요. 괜찮... 네, 무슨 얘기하고 있어? 음, 너... 아 현진 현진 언니 음. 생일이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었어 음. 내일 생일이라고 했는데 올리비아 혜씨가 저한테. 따끈따끈한 생일인데요? 따끈따끈한 생일인데? 니다 따끈따끈하긴 하네요. 내일은, 네. 아, 뭐, 뭐 하고 싶어? 전 솔직히, 막, 멤버들끼리 다 같이, 이렇게, 음. 놀고 싶어요. 음, 저, 저번에, 저번에, 진짜. 에버랜드 갔던 것처럼 뭔가, 아 재밌겠다. 하긴 한다. 수박하긴 한다. 이렇게 나가는 거. 재밌겠다. 그쵸. 나는, 진짜, 맛있는 거 먹고 싶어. 뭐에 음 맛있는 거 맛있는 거? 진짜. 언니, 아내아 네. 아, 오늘 사실 체리가 수능을 보러 갔잖아요. 근데 수능 도시락 쌍거를 보니까 멤버들의 실력이 되게 대단한 거 같아서 멤버들이 만드는 음식을 먹고 싶은 맛이기다. 만두다? 아 만두에. 네, 알겠습니다. <웃음> 너 이상한 거될것같아 <웃음> 불안해, 불안해, 불안해. 이번에가 만들어주지 않아. 그렇지 이구언니가 미리 물어봤어 뭐 좋아하냐고 뭐 먹고 싶다고 음. 갑자기 밤이방는데 배가 없다 항상 항상 이런다니까 그냥 안고프다 안, 먹고, 아, 안 그리고, 먹고 왔는데 오늘 7시에 저희 케이팝 음. 플레이 거기에서 저희 갓세븐 선배님 이클립스 커버한거 올라왔을텐데 음. 저희 아직 못봤잖아요 준비 후식업은 끝나고 네. 너무 궁금해요 진짜 오백분들 보고 오셨나요? 보셨을 것 같지 않아요? 반응이 반응이 분명한데 지금 7 시여가지고 아 이제 막 진짜 이제 막 올라왔어 따끈따끈한거 따끈따끈한, 따끈따끈한. 음. 음. 그리고 저희 얼마 전에 할로윈 분장한 거 보셨나요? 할로윈도 하고 또 보름달도 하면서 또그 음. 무서운 분장극 했잖아요 음. 음. <웃음> 뮤플리에서 저희 컨텐츠 촬영한 거음맞약 음. 작년에 작년에는 할로윈 저희 안 했었잖아요 거의 즐기지 않았는데 이번 연도는 뭔가 좀 분장도 하고 뭔가 많이 한것 같아서 음. 할로윈 알타하게 즐긴 느낌이 납니다 맞아요. 그때 진짜 여진이가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웃겼어요 아, 근데 이렇게 조금만 해가지고 애가 입술을 이렇게 멀어서 그랬는데 근데 개인적으로 여진이가 제일 예쁘다고 생각했었어요 아, 근데 잘 어울리는데 뭔가 이쪽 같으 내가 <웃음> 그래서 그 입술이 사실 립스틱이 없어가지고 립스틱을 아 발랐, 발랐는데 자주 빛 립스틱을 발랐는데 생각보다 이게 안 나오는 거예요 음이 생각했던 게 그래서 막그 언니가 막찾다가 고라색 섀도를딱 꺼내서 음아 새다로 바른 거야? 네, 아 새다로 바른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게 바를 때마다 입안에 들어가는 거예 <웃음> 그래서 <웃음> 평가로까지 라색이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나 립스틱인 줄알았어요 뭐. 립스틱을 바르고 음. 이걸 색에서 이렇게 이렇게 음 바르 되게 자연스럽게 그래서 안쪽다지워진거예요 응. 지워지면 여기 막하얘서가지고 계속 계속 더 빠르고 더 빠르고 음. 아 근데 너무 웃겼어 진짜 아 근데 저는 혜수언니가음좀 뭐? 기억 안나는거 야 약간 좀 무서웠어요 약간 아니 나는 응. 나는 이분언니도 무서웠어 이분언니는 렌즈까지 껴가지고 좀 무서웠던거지 그리고 개인적으로 약간 어? 했던게 현준언니도 약간 음. 언니는 할리킹? 할리킹이었잖아요 근데, 언니가, 언니가, 아 되게 예쁘게, 혼자만 진짜. 공주라고 되게 혼자 보석 붙이고, 나도 진짜 너무. 미술 보라색인데, 나도. 보라색인데, 혼자만 예쁘게한 거야. 뭐, 왜 이렇게 예왜 이렇게 예뻐. 셀카 찍는데도. 아니, 좀 예쁜데, 이거. 일부러 약간 혜주 언니랑 입원이 조금 안 갔거든. 무서워서 <웃음> 하는 그러니까. 거 보니까. 피도 제일 커가지고, 막, 막, 막, 막, 막, 막. 그 저희 저희 교복 광고도아아가지고 맞아. 맞아요. 맞아요. 맞아. 어제 진짜? 올라왔어요. 뭐 아, 어. 못 줬어요? 못 봤어. 잘 나온 잘 나온 거 같아요. 조금 음. 조금씩 막 올라 올려 주는 거 동복 촬영한 게 올라와 가지고. 그 전에 저희 단체 사진 나왔었잖아요. 상상상인가? 음. 그거 보고 음. 어 공개됐네? 이러고 아 뜨다. 네, 음. 이랬는데 동동 가서 봤어요. 가서 봐어지이에 이들의 소녀 지금 교복 입는 멤버가 이제 여진이. 여진이랑 체리밖에 없어가지고 음. 멤버들도 되게 교복 입는데 신나하더라고요 언니들 <웃음> 특히 특히 일본 이번 이번 언니가 또 때리라고 그데어고원에기도 오랜만에 있잖아요 그래 너무 안 돼서 꽤 됐잖아 안 되는 건 아니죠 그래 <웃음> <원래 웃음> 진짜 여진이는 그날 그냥 어제도 입고 오늘도 입고 네 촬영장에도 아, 오늘은 안 입었다 오늘, 오늘은 오늘 수능 음. 저희 학교에서 수능을 아, 그날 촬영장에서도 너가 교복을 입고 왔는데 교복으로 다시 갈아입어가지고 아, 아, 그냥 새, 그럴... 색깔도 심지어 비슷해가지고 음. 저한테 어떤 매이전이 음. 그래서 빨리 옷 갈아입어야지 거예요. 똑같은 노란색이니까 음. 그래서 갈아입은 거라고 갈아입었냐고 나... 어, 너무 교복 다 너무 예뻤어요 그냥, 아, 그냥 입어보고 싶다 남았는지. 너무 예뻤어요 그래서 여진이 그 지금 교복을 멤버들이 마이를 막 빼서서 입어본 적이 있거든요. <웃음> 어. 얘 사이즈인데 리본이가 입겠다고 막 입었는데 어깨가 막 이렇게, <웃음> 막, 이렇게 막 차가지고 안에 마이 아, <웃음> 마이 진짜. 아니 그나그나 알겠어 나 했어. 여진 내가 내가 여진이 교복을 입은 거야. 아원 사이즈 아, 맞아. 어 우리 사이즈가 바뀌었어. 아, 아, 아, 아. 그 제가 <웃음> <웃음> 래서 내가 스타트스 선생한테 <웃음> 선생님 이거 제형 맞아요? <웃음> 아 이거 아는거 같은데? 같은데 난 너무 크고 <웃음> 난 나. 너무 크고 <웃음> 언니가 <웃음> 너무 그러니까, 가방, 아, 가방. 어, 맞는데 바지 사이즈 다르더라고. 저도 이런 적 있었어요. <웃음> 그래서 아내 바지 네. 한번 더 입은 적 있었잖아. 옷한번 피팅할 때 바지를 딱 주셔가지고 입었는데. <웃음> 이게 레깅스가 아닌데 뭔가 이렇게 너무 피가 안 통하고 잠그는 것도 진짜 숨을 못 쉬고 이렇게 잠그는데 그냥 말 못하는 거야. 너왜 <웃음> <웃음> 어, 나한테 그래. 너왜 <웃음> 나한테, <웃음> 나한테, <웃음> 나한테 <웃음> 그래. 실격이 미쳤다니까. 어 이게 딱 해서 입었는데 말 못하고 실제님한테오우 이러고 있었는데 언니가 또 같이 입으려고 하니까 아 이거 해저 바지인데? 이러고 알고 보니 고어런 바지를 내가 입더라고 바깨서... <웃음> 한 이런 게 진짜 많나 봐요. 멤버, 응. 멤버들이 너무 많으니까 하이하이 하이 하이 활동할 해. 때였나? 제가 언니 탑을 입은 거예요. 그 위에, 위에 빨간 아, 빨간색. 아빨간 근데 너한테는 크지. 아 너무 이렇게 환란해가지고 <웃음> 막 이렇게 막 이런 건 됐는데 언니들이 아무튼 이렇게 괜찮아 오늘은 바입자고아 응. 끔한. <웃음> 진짜 끔한 아침에. 어. 그게 소개시 때였나? 어머. 소개시 때였나? 척박 그 때였나? 그그 되게 그 당황해가지고 언니 이거 바꿔 입어야 된다고. 기억이 잘안 난다. 그래서 제가 그랬었어요. 그랬더니. 그냥 어? 지금 시간이 없다고 안 된다고 해서 그냥 그걸 할 거야. 근데 진짜 멤버가 많으니까 이렇게 그냥 바꿔 있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 네. 자, 그럼 저희 생일 파티를 본격적으로 시작해봅시다. 좋아요. <웃음> 지금 댓글도 보니까 되게 많은 분들께서 막 달아주고 있어요. 음. 되게 웹익들도 되게 많은 댓글 달아주고 계신데. <웃음> 댓글. <왜 웃음> 지우원인가? <언니가? 웃음> 어? 생일선물 뭐 주고받았는지 생일선물 궁금하시다 하시는데 지금 저희끼리는 아무도, 아무도 그냥 아무도 그냥 사실 여기 너무 챙기기가 어려워요 네, 같은 다리고 약간, 약간 바로 옆에 옆에 옆에 네. 어, 그냥 어 마, 음. 알아서 잘 주는 것 같아요 그냥, <웃음> 눈치껏. 그냥 눈치껏 네 사실 선물보다 저는 멤버들이 어, 손편지를 써줄 일은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네. 생일 때만 이제 서로 써주는데 저는 그거 받는 재미가 더큰것 같아요. 아, 손편지 는생각났어요 네. 네. 잠시만요. 언니 작년 생일날 음, 제 생일선물 주고 음. 언니가 손편지 주겠다고 해놓고 언니를 쓰고 나테안 줬어요. 작년 생일날 어, 쓰고 그냥 편지실 내꺼에 넣어놨어. 그거 왜안는 거야? 그거는 내 것도 쓰고 내가 넣어놨던 거. 아안 어? 그러니까 해수 어? 언니는 나작지 아, 않아. 태연 언니는 쓰고 본인이 가져가요. 그럼 왜 쓰는 거야? 그냥. 진짜 보관해둬. 네 모르겠어 생각해 볼게 내일 해줄게 좋아요 기대할게요 우리 근데 솔직히 지금 다 생일이니까 아무래도 케이크가 빠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 오우, 네, 케이크를 준비해 주셨어요 케이크 와이 아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빨러끌야 돼요 블이티브 되게 사합합다다족족분들키안작리 애들. 저아니야 오늘 저희 생일을 기념희 저희 저 지금, 지금 불을 오. 붙이고 계세요 저희 저 저희 저희 저희 저희 저희 저희 저희 저희 저희 저희 키희 저희 저희 저 저희 저희 저 저희 저희 저희 저희 저희 저희 타고 저시다 좋아요. 좋아요 노래 저희 요희 저희 저희 저희 예희 저희 저희 저희 저희 저 아니하요 잠깐만. <웃음> 네. 하나, 둘, 둘 셋. 우와. 우와. <웃음> 네. 케이크는 이제 끝나고 먹는, 네, 끝나고 먹겠습니다. 저희 좋아요. 멤버들이랑 나눠 먹을 거고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생일은 역시 케이크를 케이크지. <웃음> 손 빌고 어 <웃음> 네. 그리고 저희 음. 오늘 이제 만들 게 하나 있는데 맞아요 저희끼리 생일 기념 음. 아이디 카드를 서로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또 네. 준비한 과자가 있죠 아까 네 그래서 이. 멤버들이 마음에 드는 과자로 사왔는데 먹으면서 하는 걸 해봅시다 좋아요 진짜. 과자를 지금 먹어볼까요? 좋아요. 학생 맞아, 때는 맞아. 파티할 때고 가면. 음, 음, 자 이거 각자 음, 각자 음, 언니 거이고 원픽이잖아요. <웃음> 언니 그거 좋아하는 니까 이거 자기가 좋아하는 과자 선택해서 음. 사왔어요. 한번 이유 말 여튼 왜이이 과자를 고르게 되나요? 에 원래 제가 과자를 그렇게 막써 좋아하는 편 아니에요. 거짓말. 왜냐면 제 밥을 밥만 먹잖아요. 약간. 군것질은 그 약과 같은 거거 먹고, 그래. 그러니까 약간 과자를 오늘 딱 사러 갔는데 뭘 먹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고원 언니랑 저랑 둘이 서가지고 뭐 먹지? 뭘 먹어야 될까요? 하다가 그 제일 무난하고 제 사람들이 많이 먹는 그 뭔지 알죠? 그래서 그걸로 골랐어요. 네, 네. 저는 어, 사실 저도 뭐 딱히 좋아하는 게있는 한데 너무 다 좋아서 고르수없요 그냥 멤버들이 음. 고른 과자입니다. 오. 저는 이번 신상이에요. 홍보하지 <웃음> <오프하지> 마세요. <웃음> 아야 이거 무시해. <웃음> 아 <물질 웃음> 어, 이거 가르치는 가로... 제가 이거 친구한테 추천받아가지고 어, 이게 나왔다고 음.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한번 꼭 먹고 싶었어요. 제가 나초도 음. 아, 좋아해서 네 맛있게 생겼어요 음. 그쵸 아, 이거 좋아하시지, 소스에 다 아 솔직히 이건 이 소스는 솔직히 아무 과자 찍어도 맛있어 요 그렇죠. 이거 빼고 찍어 먹어봐요 찍어 먹어봐요 찍어 먹어요 찍어 먹어봐요 찍어 요 사실 제 최애는 이친구예요이 친구인데 오늘은 뭔가 약간 다른 알. 것도 먹어보고싶어가지고 음. 얘를 골랐습니다 오 먹어봐요 찍어 먹먹어볼까요 원래 이런 거 그냥 풀어야 되는데, 아예 긴게 네. 있어. 이거 이렇게. 바깥이. 아, 아. 근데 아, 나한테 망쳤어. 아, 이 오빠 깔끔하지 오. 네. <웃음> 옛날에 학교에서 과자 파티할때 이렇게 짜라서못었어요 과자 옆으로 진짜 잘 잘랐다 자그 어. 먹으면서 먹으면서 음. <웃음> 저희 너무 과자에 정신이 <웃음> 없어서 다들 무슨 과자 좋아하세요? 말해주세요 음. 과자 100개 사주시고 싶대요 음. 네. <웃음> 과자 나1 0 0개면한한달은 음. 한 먹지 않을까? 아니 나는 2 0일2 <웃음> 0일 <웃음> <웃음> 과자는 약간 한달은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헐올리비아에 특이하게 뜯는데요 과자는 어. 진짜요? 이렇게 뜯으면 좋겠다 어, 젓가락 젓가락? 아 그냥 여기 어, 물 주씨가 뭐. 준비해 주셔서 그냥 한명으로 먹어야 될것 같아요 요즘 유행이거든요 젓가락으로 먹 무슨 음식이나 젓가락으로 먹는거 나 봤어요. 지우 언니. 네. 응, 나 말고. 누가 나 오감자 한 박스 시켰다고. 아. 거짓말을. 누구야? 하셨어요. 오. 음. 음. 감자칩. 감자칩. 감자감 그거 요즘 저희 멤버들 중에서 유행인 그 과자 있잖아요. 뭔지 알죠? 인고. 오이. 그것도 있고 음. 학교 매점에 가면 파는 그 알감자칩 뭔지 알죠? 감자. 음. 맛있어요 그거 추언니가 추언니가 다0개 40개였나? 맞아. 그 정도를 진짜 많이 시켰었어 에이. 근데 사서 그냥 다 멤버들 나머지 뭐, 음. 그러다 보니까 <웃음> 그냥 저희가 사람이 또열2명이니까 이렇게 한바퀴 두바퀴 돌면 끝이에요 <웃음> 맞아요 맞아요 저희 저번에 수진언니랑 <웃음> 추언니 생일 때 저희가 케이크를 이제 받아서 음. 두 개를 줬는데 10분도 안 걸렸죠 저희 두판 먹는데 다 같이. 그렇지 10분도 안 걸리고 한세 단이 말도 안는 너무 너무 맛있게 먹고 있어. 뭐. <웃음> 맛있다. 이것도 먹어요. <웃음> 진짜 맛있다. <웃음> 진짜 행복해. 그래서 저희가 1 2 명에서 케이크 두개 먹는데 10분도 안 걸렸어요. 너무 <웃음> 너무 빨리 먹어 어? 어. 뭐야? <웃음> 사실 한 입씩만 먹어도 <웃음> 이게 열두 입을 한 번에 먹는 건데 당연히 어쩔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때가 희진이 생일날이어가지고 그거 하나를 먹고 그냥 생일 축하 노래 부르고 어? 오늘 추 언니 생일이 돼버렸네? 그냥 이러고 저희끼리 이러면 추 언니 까이다합다 대축가 합니다 이거 가 이렇게 찍어먹같 맛있어 기 먹을래? 네기아 얘가 맛있네 이 소스가 음네 오늘 로먹인걸로 광고하는 거 아니야? 작년 생일 이만때 되면은 이제 케이크를 많이 받으니까 진짜 많이 저희가 냉장고에 막네 박스 음. 이런 막 너무 케이크 고 이런 적이 되게 많았어요. 이쯤 되면 되게 즐거, 즐거운것 같아. 근데 작년 우리 케이크로 못못봐가지고밥안 먹고 막 캐, 너무 막 케이크 너무 많아가지고 아 맞아 케이크 진짜 정도 여러 개. 그래서 작년 생일도 재밌게 보냈지. 멤버들 취향도 달라가지고 저는 게크 음. 좋아해. 저요 저는 최근 들어 빠진 게 과일 네. 많이 들어가 있는 생크림 음. 케이크. 음. 맛있어. 뭐라거 진짜. 안에 그 안에 들어 있는 과일이 맛있어. 맞아요. 저무조건 예, 청포도가 들어가요. 딸기도? 네. 음. 청포도 음료청포도가 그렇게 맛있어 자. 그럼 제세 우리 아이들 건강해. 엄마가 할래. 네. 아, 먹어. <웃음> 해운이, 저는, 저 어, 게임 좋아해. 아, 게임 좋아해. 저는, 저는 어빵 케이크, 레드벨벳 케이크 음, 많이 먹는 것 같아요. 레드벨벳 맞아, 그래. 맛있데 음. 저는 떡을 좋아해서 떡 아, 케이크 아니면은 아이스크림 케이크 음, 음, 너무 음. 맛있죠. 전 당근 케이크요. 아, 근케이크 맛있어요. 그 진짜 맛있어요. 저 뭐지? 저 뭐지? 초코, 치즈, 당근 있으면 당근 먹어요? 아니, 치즈 <웃음> <웃음> 뭐야? 근데 왜? 근데 당근 먹었어? 지금 당근 먹고 싶어 아, 당근, 케이 근데... 먹고 싶어 음. 응. 하는 일이 있냐? 난 치즈도 좋고 치즈가 제일 좋은 것 같아 랩콩 시 치즈 약간 몸이 너는 너는 완안좋아 근데 때문에 얘 완전 웃겨 자기 치즈 못 먹는다고 는데 어느 날 떡볶이 토핑에 들어가는 치즈가 있는데 그게 진짜 맛있거든요. 근데 응. 얘가 그거 먹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치즈 못 먹담에 근데 아이 치즈 맛있어. 그래서 저는 이 떡볶이 집에 치즈만 먹어요. 또 이러는 거예요. 그게 솔직히 다른 집 떡볶이 떡그 치즈도 맛있긴 한데 약간 굳이 안안 먹는다면. 그집 떡볶이 치즈는 진짜 맛있어 근데 그 멤버들 다 인정하잖아 지 <웃음> 응? 맛있긴 한데 가지고. 너는 약간 아니잖아 근데 이제 그 치즈밖에 진짜. 안 먹잖아 솔직히 내가 슬라이스 치즈도 안 먹고 큐브 치즈도 안 먹고 다안 먹어 왜 그런지 모르겠어 이상한 냄새나요 선택형이야 진짜 되게 <웃음> <안 웃음> 먹고 싶은 것 말이야. 그럼 저희 그 아이디 카드를 본인 를 만들지 않고 서로 하지려고 음. 하는데 사대를 타기로 해서 서로 이두 아. 아. 사람을 정하기로 합시다. 좋아요. 좋아요. 이로 순서를 정안녕하다니까바이보바이보바이보 네. 어. 뭐. 어, 어. 뭐야? 아니. 안녕하십니까. 가바위보가 아니 예능 나뭔하는 거야 아 제발 짧은 줄 둘둘 아이보 아이보 보 왔어요 아이보 아이보 어디 나는 일단 보여드려야 되지 않을까 여기 이렇게 보이시나요 네어 이렇게 있는데 저는 여기 선택할게요 2번 줄. 저는 음. 4번 1 일번. 일번 나 삼단. 자 그러면은 자, 올리비아 시가 주세요. 어... 습니다지 어? 앞에 사인? 아 사인펜이 있어요. 그 맞아 도구도쓸줄 네. 알아야 돼요. 은잘습니다 일번 지 네. <웃음> 음. 네. 여준이. <웃음> 그 네, 네네 이거 3번 3번 여진이 3번, 3번. 음. 여진이 3번 그리고 저희 6나 <웃음> 언니 정 언니 번. 음. 그리고 고5 언니가 1 번이 되었습니다. 확인해볼게요. 네, 음, 좋아요. 와. 자, 나 뭐, 어, 나 핸드폰이. 나 올리비아 해. 저가 여진이. 맞아. 너 올리비아 네, 맞아. 우와. 오, 해. 와. 올리비아 해. 어다안 겨쳤어요. 오, 오. 어, 연이를 뽑을 봐. 씨. 맞아요. 뽑을까 봐 했는데 다행히도 서로를 뽑았습니다. 음. 맞습니다. 그러면은 자기가 그냥 원하는 대로 이렇게 만들어준 올리비아 해 그리고 여기 샘플이 있어요 이렇게 저희 핸매니저 언니가 저희가 아이디카드를 만들어주셨는데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아 조금 이렇게 베껴야겠다 음. 올리비아 근데 피카. 이게 언, 저는 현진언니한테 이걸 네. 현진언니 얼굴을 그리는 줄알가맞아 네, 맞아. 아, 맞아. 맞아. 이렇게 만들거예요 저희 너무 이쁘게 그려줬어 좋아 아, <웃음> 아, 언니도 그냥. 사실 고아언니건 기대서 안했 뭐야? <웃음> 네. 내가 그림을 또 얼마나 잘 그리는데 아기 스티커 진짜 많다 귀엽다 또. <웃음> 해주, 해주 오늘 MC 아니에요? 하수영씨 어, 수영언니잖아 입네임이 어? <웃음> 하수영인줄 알았는데 하수영언니잖아 <웃음> 진솔 언니가 안 보인대요. 아이디 카드 <웃음> 자 그러면은 <웃음> 일단은 만들기 음, 음, 한번 안녕 시작해 볼게요. 음. 음 이게 판판지 그냥 자기 스타일대로 어저게 그래, 그래. 샘플이지만 근데 모양을 똑같이 할 필요는 없으니까 그래 어떤가? 구름 구름이. 구름이 이거 해줘야 돼. 아 뭐하지? 나는 핑크색으로 일단 색종이는 레인보우예요 여러분 알아주세요네 <웃음> 네. <웃음> 인생은 레인보우처럼 살아야 돼요. 여진이 멋쟁이네. 여진이 무슨 <웃음> 색? <여진이. 여진이. 여진이. 웃음> 여진아 너 무슨 색 좋아? 뭐? 핑크색. 핑크색? 아, 아, 그럼 나 검정색에 나야지. 와왜 물어본 거요 궁금해서. <웃음> 얘는 자기 <웃음> 스타일이야. 그럼 어. 아, 나 민트색 해줄게. 이미지 않아요? 걱정이 <목소리> 예쁠까? 민트지. 체크가 예쁘겠지? 아, 어, 아직 못정했어요 고민된다. 나가이라면은또 그림자로. 그러면. 아, 나 저렇게. 오늘 아, 내, 내 의상과 네, 이렇게. 아, 이게 예쁘다. 안 좋았을 때 별로 안 좋아? 아, 네. 음. 그래? 하지만 <웃음> 너 베레모 있어. 내가 이거 보여줄지. <웃음> 아, 진짜 이거 베레모 애용이네요귀 <웃음> 있어요. 귀 있어요. 애용. <웃음> <에어. 웃음> <웃음> 예쁘다. 전혀 <전이> 이상한데. <웃음> 네, 네. 그리고 자세히 보면 여기 코끼리도 있어요. 아, 아까 그래서 계속 민규를 키우고 싶 코끼리. 코끼리. 제가 나중에 코끼리, 코끼리. 코끼리 키운다고 했는데, 코끼리 키운다고 했는데, 민사님께서 음. 그래서 코끼리를 익혀주셨어. 음. 코끼리를 키운다고? 응, 음. 너무 꾸준하나요? 그래서 아프리카 가서 살려고. 음. 아니, 코끼리는 너무. 언니, 언니, 발피는 거 아니, 아니에요? 코끼리. 괜찮아 어렸을 때부터 키면 돼나 음. 어... <웃음> 약간 펀딩하고 싶지 않은데 오 사이즈가 딱인데? 아이디 카드가 어떻게 만들는 음. 어? 아이디 카드? 샘플은 왜 이렇게 하면 안 돼? 샘 샘플 샘그 어떻게 지 하지만 이거 이제 이렇게 선물처럼 표지가 있어야 된대요. 음, 아 겉에도 이렇게 네 표지. 어. 여러분 아이디어 좀 가질게요. 서어 <웃음> <웃음> 음, 음, 예. 그럼 그럼 저는 ]구나. 저는 영감 받으러 잠깐 밖에 나왔어요. 어! <웃음> 어, 네. 저기 수험생 친구가. 언니가 돌아왔어요. <웃음> 어. 잘했나봐 고생했다 진짜 모든 수험생분들도 고생하셨어요 그니까요 러 오늘 응, 오늘, 오늘 엄청 추웠잖아요 진짜 수능 한판 수능 매년 계절만 오면 추워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다들 좋은 결과가 있으실 겁니다 맞아요 응. 노력하신 만큼 저도 이제 수능 아까 끝난 시간에 어, 친구한테 전화를 했는데 친구가 막 울고 있더라고. 아, 네. 그래서 그냥 되게 홀가분한 음. 그 느낌으로 이제 친구가 울고 있어서 고생했다고 잘 보. 뭐. 뭐 해야 되지? <웃음> <웃음> 펼쳐놓고 구원 언니 특징이에요. 항상 뭘 하면. 한 시간 정도 있다가 <웃음> 아, <웃음> 아, 이제 좀 시작해봐야겠다 하고 저는 이러고 감사합니다. 한 새벽이 되면 시작을 해서 아 맨날 옷 정리하는데 여진아 바지는 어떻게 정리해야 될까? 맨날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래도 내가 하라는 대로는 안하고 형님은 말해주는 대로 <웃음> 조언해주는 대로 안해 와와와 특징 아니에요 맞아 와와. <웃음> 우리는 아 망했어요 원래 네. 어. 원래 망하기도 아. 하고 뭐 그런. 아 근데 거지. 내가 받는 거 아니니까. 아나 진짜 예뻐. 저거 누구지? 아 그래. <웃음> 너무 예. 안 예쁘면 거부야. 나만 아니면 돼. 그치? 아나 이거는 응. 색종이 붙여야겠다. 색종이 어? 바닥에 가려서나 입고 있었어. 그런데 색종이 금박지 있어. 어 금박 금박이 원래 매력 있는 펜이지. 근데 약간 글씨 안 써질 것 같은 게 있어. 메인 펜 써지지 않을까? 나 안에 크리스마스 카드로 만들어야지 불안해 꽃무늬도 있는데 제가. 체크도 있어 응. 조율과 많아요 네. 되게 많이 준비해 주셨어요 네. 응. 버렸을 때부터 선제주는딱해 그런 것 같아요 뭐? <웃음> 안녕 음. 여러분 되게 오랜만에 본다. 서너 음. 얼굴을 또 기가 막히게 그려주겠어 아 얼굴 진짜 못그리는데 음. 어떡하냐 현준 연님 미리 제송해네아 제가 색종이로 고양이를 만들어볼게요 아 그게 더어려나 그냥 네 여러분 저는 음. 지금 세살숫제잘 만들고 있어요 어? 어? 마음 아, 응. 좀 꾸몄네. 마음나 아, 꾸몄. 제가 원래 손재주가 좋아요. 물론 제가 안 보여드려서 그렇지. 저는 음, 오늘 길에 오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박이에요? <웃음> 역시 수박사. 굿 <웃음> 아이디어 당신. 좋았어. 먹이 아파. 어. 벌써 머리 아파. 네, 별 괜찮아 그어 래서 진짜 뭐 귀엽다 음. 막 이러고 있었어. 네. 아까는 니까 그러니까, 네가 이렇게 바리바리 들고 가방 여기까지 내려오고. 그 기사 제목이 엄청난 도시락이야. 엄청났어, 진짜. 저가 엄청 <웃음> 제가, 제가 그게 처음이었어요. 그렇게 출발 때 많이 들고 가서. 아니 안 그래도 제가 딱 숙소에 들어오고 딱 들어왔는데 음. 언니가 이제 나갈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어, 언니 가요? 내가 무슨 <웃음> 깜짝 놀랐잖아. 언니 가요? 아. 맞다 맛있게 먹생 했어 안녕 감사해요 여러분들 수 끝났습니다 우리 기욤이 왔다 갑니다 아 기욤이 네. 여러분들 잘 하고 뚫다요 네. 그래 음. 너 밑에 음. 봐요네요 네, 그래. 네. 안녕 네. 네. 네. <웃음> 잘 보고 온것 같아서 뿌듯하구나 나 아침을 다 왔는데 나는 수능 때 생일이었잖아 작년에 응 네. 음, 좋았어 <웃음> <웃음> 근데 진짜 뭔가 어 특별해서 좋았어 그쵸? 기억에 남는 그치? 그치. 보통 사람이 경험할 수 없는 거였잖아 맞아. 맞아 저도 가끔 생일이 이맘때쯤 있다보니까 수능날이부붙쪽이 있었거든요 아니 작년 언니 수능 날에는 언니 생일 아니었어요. 작년? 상진 언니? 작년에 언, 어, 상진 쌤. 나야. 네. 너? 아니, 진짜 여진이가 대박인 게 오늘도 이제 샵에서 이렇게 역자리 앉아서 메이크업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메이크업 쌤과 이제 얘기를 하면은 바로 옆에서 여진이가 언니 그거 들었어요? 근데 그게 그렇대요 이러고, <웃음> 그래가지고 아 진아 우리 방금 그거 얘기했어 이러고 나서 또 조금 있다가 갔다가또 언니 그 메이크업 선생님이랑 또아막이번에뭐 어쩌죠 이러니까 여진이가 옆에서 아 언니 이번에뭐 뭐가 어떻대요 또 이러고 맨날 그래는 입력이 진짜 아 근데 내가 진짜 사람들의 <웃음> 말 집중을 진짜 안하는 것 같아요 응 심각해요 나가찾고 싶은 것 <웃음> 약간 나도 이것도 선생님이더라고. 자기 대 해요. 어? 누굴까? <웃음> 샘진 선생님 이거 보면서 만드는 거 있죠? <웃음> 시청하는거 <웃음> 아, 약간 <웃음> 시청하고 있는 거 <것> 같은데? 연락? <웃음> 맞아나 이란스 <이러소> 팬이야. 우 <웃음> 좋아. <웃음> 어, 스티커 짱많은데 아, 어, 삐뚤빼뚤 <웃음> 하겠지만 어쩔 수 없어요. 와, 나요? 여러분, 저의 스티커가 있네요. 여기도 있어. 와, 을거 <놀람> 와, 예쁘다. 아, 진짜. <놀람> 오랜만에이런거 이거 이런 <놀람> <것 같아. 놀람> 진짜. 이 진짜. 오랜 진짜. 이 이거 거이런거모은이니다 맞아요 진이어리를 진짜. 열심히 써가지고 짜 이거 진짜. 이지거 같아 이안진지 이거 진짜. 이거 진짜. 거 아니, 다이어리 약간 한번안 쓰게 되면 진짜 영영 안 쓰게 되지 않나? 나만 그래요 아니, 저번에 올리비아 해가 1월달인가? 그러니까 작년, 아, 올해 1월인가? 응. 그때 다이어리를 처음 샀다고 보여줬는데, 산다. 한 며칠 뒤에 막 뭔가를 뜯어서 다버리고 있는 거야. <웃음> 그게 다이어리. <웃음> 진짜, 진짜 그 아, 약간 아니, 나는 다이어리스 때 그런 거있어 그 글씨 처음에 쓰는데 음. 글씨가 하나라도 마음에 안들쓰어 아, 근데 그 다이어리 보여 맞아. <웃음> <웃음> 어, 저도 그렇나 지금 무조건 글씨 예쁘게 써 근데 저는 원래 글씨를 못 써가지고. 맞아. 그래서 어. 항상 포기하는 것 같아요. 뭔가 음. 그러니까 제가 쓰면서도 마음에 안 들어요. 근데 아깝다. 근데 언니도 안 썼잖아요. 응? 응. 같이 시작했는데. 그 너보다 한 하루 이틀은 더 썼지? 그래도. 그게 중요한 게 그래서. 아니에요. 뭐. 써도 안 쓰지 아 저는 진짜 많이 썼다가 지쳐가지고 못 쓰겠어. 거짓말 그냥 응, 지쳐서 안 쓰거든. 아 아니 아 그런 게 아니에요. 왜냐 하면 쓰다가 문득 정신을 차려보니 차려보면 일주일이 지나가 있어요. 그안쓴 상태로. 그래서 제가 캘린더를 보면서 아. 이날은 이렇게 했고, 저날은 저렇게 했지? 했지? 약간 이런 거말이야 돼. 알겠지. 했지? 했지? 이렇게 하는데, 또 보면은, 또, 예를 들어 13일에 한 날이면은, 15일에 적혀있고, 뭐 이러니까 그냥 아무 사이어 맞아. 내 머릿속으로만 기억하면 되지. 근데, 그, 좀더 그, 조미적게 네. 하다가 생각난 건데, 그 네. 조미적게 잘 잡았어? 다들? <웃음> 어? 나 종이접기 아, 어. 잘했지 저는... 어. 나 왕년에 진짜 잘했어 저는 못했나봐 왕년에 몇 살이세요? <웃음> 나 지금 생차서 저... 써야겠다 한 8년 전? 어. 음. 나도 종이접기 좋아했어 난. 지금 접을 수 있는거죠? 하트밖에 없어요 어? 그건 맞아나 비행기 잘 접었어 지금 댓글에 과자도 안 먹고 열심히네라고. 어. 어 <웃음> 내가 그런 나 그런 방금 그런 과자 먹었는데. <웃음> 내가 먹어야 되는 거지. 제가 요즘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몰라. 그그 그거. 귓구멍 그, 그. 꽂는 그거. 아하. 집. 혹시 콩나물? 아 콩나물 침낭을 케이스. 콩나물 콩나물집. 아. 근데 과제 잘린다. 잘 어디 걸려. 아, 상표. <웃음> 콩나물집. 아니, 내가 얼마 전에 진짜 귀여운 콩나물집을 샀는데 음. 그게 맞아 <웃음> 흰색 사는 네개색 됐어. 아니 그 너무 귀여웠단 말이에요. 이거 또뭐 모자라니까. 아 진짜 그림 잘그리고 있어. 너 이따 보면 놀랄 거야. 어? 야, 진짜 잘 그렸어. 내가 귀집어지길 바라며. 오. 여진이 지금 온돌이. 댓글. 댓글 <웃음> <웃음> 댓글이 <웃음> 없어요. 아, 아니. 아, 오케이. 야, 나 댓글 보는 어나 네. 오케이, 나 알았어. 어, 해주야, 혜주는키안 컸어? 저는 어 여기 들어 올 때보다 조금 컸어요. 근데 크고 있는 거 같긴 한데 진짜 조금씩 크는 거 같아요. 티안 나게. 근데 이게 저희가 필라테스를 아, 하고 진짜. 나서 얘가 저같테 늘어난 건지 너도 그렇지 않나? 아, 그럼, 아 그런가 봐 괜히 어? 키클 키 사람이 많지대요 아니야 가능성은 좀 어려울 도 있어 너 아직 제일 어리잖아 하지만 아, 모르겠어요 제정체성 우리는 너를 사랑한다 네 해외 오비 분들께서 땡큐 미투 땡큐 서마치 예스 어 애웅이 하고 싶은거 조금만 해네 조금만 해네 <웃음> 조금만 하겠습니다 많이 하면 안되고 네음 키크는 비법? 어네 어. 그냥 <웃음> 어? 키크는 비법? 아니 지금 저 아무 말도 안했는데 저보고 권이도 키클수있어 이 <웃음> 저는 괜찮아요 언니 나 그렇다니까요 저는만족한 니다 키... 근데 키는 사실 뭔가 어... 아 키는 중요하지 않아요 아니 너왜키 얘기하니까 듣고 발끈하냐 어? 아니 키는 <웃음> 여러분 진짜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키가 작아서 그런게 아니 작지도 않아 나 <웃음> 솔직히 50번 어? 고양이를 접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칸을 네. 이렇게 조그만만들어 <웃음> 놨고요. 어. 아니야 괜찮아 붙여도 그렇죠. 어. 아니아니 괜찮아 괜찮아 아, 느낌아 갑자기 기분이 안좋 갑자기 기분이 안좋았어 나는 음... 아 표지에 붙인면되구나아 근데 표지에 하면 제가 고향을 뜯어봐야 되잖아요 그냥 이렇게 <웃음> 붙여버려 애교진 얼굴 그려보고 있어 지금 이 화면으로 보고 그리고 있어 그래서 진짜 똑같아 깜짝 놀라실는걸요 근데, 저는, 네. 저는 지금 고원이를 위해서, 오. 한 가지 더 만들고 있어요. 제가 왕년에 색조이 접기 잘했다 했잖아요. 네. 그래서 반지를 제가 만들어 보는데요. 제가, 근데, 여기는, 아, 저 삼통 비하네. 아지라 반지를. 그쵸, 엄청 먼지좀져 손에 담궜어. 아, 다시 해주세요, 그러면. 아, 갑자기 기분 나빠졌어요. 왜 이렇게 아니야, 하는... 이거 내가 울면서 서서 진거야 눈물에. 눈물에. 거짓말. 또 거짓말 한다. 맨날 거짓말. 네, 습관. 아, 거짓말. 거짓말. <웃음> 와, 와, 와. 양치기 소리. <웃음> 우리 공항이 또 공주니까. 와. 내가 이 레인보우. 레인보우. <웃음> <거>. 레인보우 좋아해? <웃음> 응. 얼마큼 좋아그 음... 아, 검은 사인펜 음. 잠깐만 기다려 레인펜 갖다 주면 돼. 아 그래? 감사합니다. 오음오 음. 어... 아니 그때 저희가 되게 거짓말 치면서 장난 많이 치잖아요. 어제도 이제 올리비아 해 캐리어가 있었는데 저희가 그걸 펼쳐놓고 있었어요. 수원이가 갑자기, 어디 가? 못살야 돼? 그래서 언니한테 그냥, 언니 지금 내일까지 짐 싸야 되는데, 언니 빨리 사야죠? 막 이러고, 저희끼리 화 하니까, 언니가 갑자기 머리를 말리다가 막 와가지고, 나못 뭐 챙겨야 돼? 너네 오늘 못뭐 챙겨? 뭐 챙겨? 막 가디건 챙겨? 말이 맞아요, 언니가. 저희 계속, 아, 언니, 저희 베트남 지금 내일까지 하기 했잖아요. 그래서, 아, 아 언니가 근데... 안 봤어요. 이러면서 얘기를 해서, 언니가, 아니 언니 너네 옷못 챙겨 그래서, 아 언니 저희 패딩 챙겨, <웃음> <웃음> 패딩을 챙겨줘 거기 너무 추운데, 거짓말하니까. <웃음> 또지그 추언니가 또잘 속아. 추언니 그래서 맨날 속이잖아. 맞아. 맨날로. 맨날 그걸 맨날 뭐야 거짓말이었어. 그래. 맨날. 언니가 믿어주는 게 뭐지? 진짜 말도 안 되는 건데. 진짜 잘 믿어. 그리고 셀프플한 아, 임녀진 별명. 별명. 별명. 뭐 하지? 별명. 제 컴퓨터. 제컴한 것들. 컴퓨터. 제 컴퓨터. 제 컴퓨터. 제컴퓨그제 컴퓨터. 밀가루? 터제 밀가루 따로바 죄송해 <웃음> 아 왜이렇게 허입하지? 렌탈구. 이거는 추첨을 통해서 네. 회전그 추..뭐냐 그 올리브아이였니한테 이렇게, 이렇게 추첨 안했는데? <웃음> 나왜 당첨된거야? <웃음> 그냥 내 마음 추첨 안했 아닌가요? 응 어머 그 잘하지? 응 생각보다 모양이 나왔는데? 내가 널왜 이렇게 열심히, 열심히... <웃음> 이거 이거 <웃음> 너의 미리 생일 선물이 야 거북목 조심하래요 저보고 하시는 말씀 <웃음> 네 우리 <웃음> 네. <웃음> 모두 목한 번씩 읽자 퀴즈들 중한 번씩 읽자 진짜 요즘 사회는 무서운 곳이 걸면 낀까? 어 좋아하는 음식 좋아하는 거 강된장 아 강된장 <웃음> 음식 아 여름엔 냉면이지. 여름... 갑자기 냉면이? 여름엔 여름엔 나아지. 지금... 여름엔 수박 먹어야죠. 더 아, 수박이지? 아니 아시아 미카도 그만 말해, 진짜 병난다니까 요거 근 약간 <웃음> 옛날에는 그 직장 다니시는 이제 뭐 출근하시는 분들이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출근 전에 항상 사가시는 거막 이런 거는 이해를 못 했었는데 뭔가 아이스 아메리카노의 맛을 알고 난이유로는 하루의 시작을 아이스 아메리카노로 한때 그랬었죠 뭔가 그 이해가 강한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저도 진짜 커피 자체를 아예 안 먹어가지고 그때 뭐 뭐 스케줄 하고 이럴 때 거의 아이스 아메리카노 많이 드시잖아요. 그좀못 먹어서 차 마시고 그랬는데 언제지 한번 체리와 달달한 것을 먹으면서 눈을 떴습니다. 네 <웃음> <웃음> 진짜 아직까지 커피는 너무 써 말로 안 돼. 아침에 네. 이야. 너무 예쁜데? 네. 너무 어, 진짜 예쁘다 이거 집에 붙이고 싶은데 짱 이쁘지 가장 좋아하는 아이스크림이 뭔가요? <웃음> 아이스크림? 나는 그 있잖아요 엄, 엄마가 그 UFO 음. 아, 엄마가 UFO래 <웃음> 엄마는 <웃음> 왜 이렇게 뭔지 네, 알고 네. 음. 그거랑 이상한지 알아야 예측의 아이스크림이요 저는 요거트? 요거트, 맛있지? 저는 또 고민을 잠긴다. <웃음> 저는, <웃음> 어, 하나만 골라야겠다. 골라야 돼. 근데, 탑3까지 해줄게. 저는 그거, 이거 큰 거, 함께 먹는 거. 아, 바닐라맛. 함께. 함께. <웃음> 함께. <웃음> <웃음> <와>, 사랑해요 <사항이요. 웃음> 사랑해요. 그거 와. 그거 많이 먹는 거. 뭔지 알지? 음, 그리고 그거랑 99 99콘 99 아. 그거랑 99. 2002에 했던 아, 2002콘. 2002콘. 아. 2 0콘 좋아. 콘 내가 <웃음> 저 <2002 콘. 웃음> 옛날 옛날.. 옛날이라고 하기좀 그렇다 뭔가 사람들이 좀 고전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좋아한다고 아! 너 그거.. 그거.. 그거 이름 뭐지? 였뭐야그 이분이 빠지게 만든.. 아.. 그... 잉어.. 잉어.. <웃음> 붕어, 붕어. <웃음> 붕어.. 붕어.. 붕어.. 붕어.. 붕어.. 붕어.. 너무 맛있지 않아 그거는 근데 하나 먹으면 안돼 하나는 감질맛이야 주긴 먹어요. 근데 꼬리부터 먹어요, 아니면 머리부터 먹어요? 꼬리. 아 나는 얼굴. 아, 붕어빵 먹고 싶다. 그러니까 원래 겨울에. 겨울 되니까 붕어빵. 헛다. 진짜 이렇게 주머니에 현금을 이렇게 응. 즐거운 이상 지고 다녀야 되는 0 0 원. 아니 요즘에. 아니말 좀. <웃음> <웃음> 아니말 좀. <웃음> 아니 내가 <웃음> 내가 <아니, 웃음> 내가 뭐지? 집중을, 응. 언니 멀, 어, 언니도 멀티가 안되나 보네요 멀티가 완전 잘 되나? 된다고? 어나 스마트해요 <웃음> 안되면 <되는 웃음> 그러면 그거 만들면서 좋아하는 아이스크림 좋아하는 아이스크림? 응 지금 그 얘기하고 계셨어? 응. 그 오빠가 멀티 안 되잖아요 응. 아 모르는 척 한거지 응. 뭐, 모르는 척 진짜? 모르요 나는 좋아하는 내 아이스크림은 응. 응. 또 이거 맞힌다. <웃음> 아니 말 아, 아니 말해 아니 저 내가 좋아하는 아이스크림은 그어 약간 나는 상큼한 거 좋아해. 음, 아, 상큼한 거 약간 요거트. 요거트 요거트 귤? 귤. <웃음> 설마 너 탱귤 생귤 말하는 거야? 맞아. <웃음> <웃음> 어 아네. <웃음> 그때 진짜 도대체. 아니면 배맛 아이스크림까 아니 아, 무슨 뭐뭐 있... 나 근데 아나 쌍쌍 봐도 아 뭐? 야 <웃음> 아니야 죄송해 <웃음> <웃음> <아니야. 웃음> <웃음> 죄송해 제가 멀티가 진짜 안 돼가지고 아니야 멀티 잘돼 아니 예능이 너 취미가 거짓말 진짜 <웃음> <웃음> 더워 갑자기 <거짓말>. 아 맞다 <웃음> 뭐? 나 이거 꼭 말고 싶었어 오늘 아침에 유부초밥 그거 다 내가 그 진짜 먹고싶은데 물초마 실종돼가지고 오진아 인생 타이밍이야 저도 못 먹었어요 진짜 아, 다못 못 먹었어 아니 근데 내, 아, 내. 네 죄송합니다 제가 먹었어요 <웃음> 그래서 갑자기 다 먹었다면서 갑자기 먹을 거를 이렇게 저희 옆에 들고 있을 때 내가 배고파서 하나 더 먹었어 너무 맛있어면서 사과의 의미로 제가 기부했다고 었거든요 <웃음> 하지만 그거는 저는 늦게어서 하나 먹었어요. 붕어빵을 다들 팥을 먹나요, 슈크림을 먹나요? 무조건 난 무조건 팥 진짜 팥이야. 아 슈크림도 맛있데 팥이 원조지. 근데 가끔 슈크림이 맛있을 때가 어. 있어. 근데 원래 섞어 먹어야 어. 돼요. 저희 학교 앞에 천 원에 다섯 개 팔거든요. 갖고 와. 냥 진짜. 근데 어? 섞으면 그렇게 안 팔아. 요 진짜. 학교 앞에서 싸게 파는 것 같아. 원래 요즘 세 아. 개에 삼천 아니 세개천 원. 그러니까요렇이게이즘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게 이렇게, 어렇게이어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 맨날 얘기해, 고구마 얘기해. <웃음> 피자, 피자, <웃음> 피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무맛 이렇게, 이렇이렇 이렇게, 이이 맛있다 어? 크림치즈 부엌빵도 있길아 진짜 맛있겠다 크림치즈 맛있겠다 어... 두개에2 0원인데도 있대 아두개에1 0원이네와 그건 완전 손바닥만한 아 손바닥 현지언니 손바닥만한 그건가 보다 버블 호떡이 뭔지 뭐... 모르시는 분도 계세요 그또 여러가지 이름 있잖아요 공갈호떡공갈호떡 그리고 그래, 누군가 뭐 중국식 코딱바르더라고자구원아 지금 좀 반지가 다 완성됐어 말랐어 어. 저들어갈까 언니 거 만드지 말고 어. 빨리 어, <웃음> 어, 너무 너무 어때 <웃음> 여기 이렇게 뭐야? 각진 <웃음> 반지 오늘 이상이랑 어울리네 고마워 그래 <웃음> 나 이거 만드느라 <만들어라>, 지금 <웃음> 어 근데 이거 보이세요? 반짝반짝 그니까 나름 네네. 퀄리티가 있는 반지 <웃음> 어. 이거를 끼고 그러면 누가 다이어트 호떡이래요? 다이어트 호떡이 뭐예요? 아니 아무것도 안 들어도 다이어트 호떡이라고 어? 하시는 거니까요 아니다 다이어트 호떡이 뭐야 말도 안돼 뭐든 먹으면 살찌니다 여러분 살이 안 찌는 건 없어요 언니가 말하니까 진짜 믿을 거 같아 아니 나 저번에 자트한다고 옛날에 왕년에 그그 그 곤약 네 봉지 먹었다가 와, 아니 곤약은 먹으면 배에서 그러니까 꿀잖아. 근데 나는 그것도 모르고 일단은 응. 곤약으로 배치우자 해서 우와 어때? 네? 네 봉지를 먹었었는데 <웃음> 계속 병원 갔어 <갔죠. 웃음> 어? 미련한 짓이에요 사실 오늘 한참 못 갔어 여러분, 왕년에요? <웃음> 걱정하지 마세요 여진이 일리야, 생글쌍 어 내가 맛있어. 생일상 살려주고 있어 감사합니다 뭐 먹고 싶어? 먹고 있어가지고 지금. 괜찮 <웃음> 꾸준히 과자, 나 혼자만 계속 과자 먹고 있는 거 알아요 지금? 빈두막아 이게 뭐일 가 되는.. 네? 어? 거. 거. 그, 어? 가져 먹고 있어요. 네, 저 혼자만 계속 꾸준히 과자 먹고 있어요. 음... 이거 너무 크다. 근케요크 네. 네, 네. 우리 멤버들 중에 스티커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수현이밖에 없나요 또? 수현이? 음... 아 채리 언니도 어제 태주가 필요 없는 스티커가 있다고. 아니 근데. <웃음> 올리비아이가 진짜 그냥 상에다 갑자기 막 스티커를 막붙이는거예요 말도 안되게 어! 나 이거 말하고싶었네 요즘에 <웃음> 언니랑 고원언니랑 저랑 최기언니랑 응. 올리비아 언니가 꽂인대라마가 있는데 아 우리 그거 이미 공개했어 어, 응. 너 우리 주파수 안들었구나? 진짜 우리 다해주파수때 했는데 너이 너무.. 그건 또 얘기해도 너무 재밌어 나 자고 그렇게 너.. 너 자고 그렇게 잡어 쓰이지? <웃음> 진짜 근데 너무 재밌어서 오늘도 보러 가야 합니다 아니 나 오늘 제 방으로 봤다고요 진짜 늦게도 어제 늦게 다 먹어서 네 오늘 아, 밥 먹으면서 눈물 흘렸어요 우리 어제 밤에 봤어 제방을나 오늘은 일찍 태어날 거야 현지 언니한테 주고 싶어 선물? 주고 싶어 선물? 선물이 필요하겠습니까? 마음이라도 고맙습니다. 없음. 없음. <웃음> <웃음> 기대할게. 아유, 언니는? 어 달의 주파수 어디서 한 거냐고 이렇게,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저희가 이렇게 보이스 브이 라이브를 했었거든요? 달의 주파수 또 들어주세요 저희가 또 다음에는 또할 거예요 그죠 계속 앞으로도 그걸로 많이 소통을 할 예정입니다 맞아요 와나 진짜 정성을 잘 만들고 있어 음, 근데 그 다리 주파수도 되게 조합마다 뭔가 느낌도 다르고 분위기도 되게 달라. 달라서 고원 언니랑 저 했을 때가 진짜 좋은 것았어요 <웃음> 그리고 저희가 또 비밀의 방에 가서 해가지고 더군가 이렇게 고요하게 했어요 맞 그때 팀장님이 밖에서 짱크게 웃어가지고 싸움도 잡았어요 아 진짜요? 팀장님 너무! 약간 진짜 제게 해줬어요 밖에 나어 근데 안되치네 태어나셨나? 거의 다 했다. 그게꾸내야지 약간 선물 상자 느낌으로. 내야 음. 되는데. 근데 다 생일이 2주, 2주, 2주 차이, 3일 차이죠. 네. 4일. 너 19일? 응. 아유 12월이요 4월이래요 너 17일이지 항상 아니, 아니, 헷갈려, 언니 1 7일이지아 헷갈려 너무 네. 너무 많다 보니까 멤버들 생일 어제냐 맨날 물어봐요 그게 긴 리본이야 어 하슬언니도 대박이야 진짜 하슬언니가 저번에 저랑 옆에서 같이 있었는데 아 어, 우리는 신기하게 도 멤버들은 많은데 거의 뽕생은없어 그치? <웃음> <웃음> 그래서 당황해서 언니 제가 00년생이에요? 그랬더니 아 그래? 아 맞다 너가 지금 21살이지? 아니요? 이랬는데 어? 너 지금 희신현신이랑 동갑이잖아? 근데 한몇 살이야? 이렇게 되는 <웃음> 와 대박! 진짜 그건 대박이다 와 언니 랑런언니 이런... 보고 있나요? <웃음> 다들 아이보언니도 그렇고 저희가 이제 네이버에 저희 이름 치면은 생일이 나오잖아요 그걸로 알더라 다들 관심이 없어요 I 처 o 겠다 너도 모르잖아 알아요, 알아요. 그래 o 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그, 그, 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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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에 한 게임은? 음... 프렌즈컵 음... 코드 <웃음> 진짜 <중독이다>. 말 <말만들>. 못해 <웃음> 아니 진솔언니가 그거 사천성 게임 하는데 네. 내가 그거 따라잡으려고 나도 막 하고 있거든? 근데 내가 하루만에 진짜 백몇 단계를 갔어 <웃음> 그냥... 아... 근데 그 진솔언니가 안 보이는거야 그래서 내가 진수 언니한테 언니 몇 단계까지 갔어야 돼? 나 지금 600몇 단계 와와 <웃음> 이래가지고 바로 와. 지웠잖아 대박. 지웠다고? 응. 바로 어플 삭지와 <웃음> 지금 오드아이, 오드아이 서클대의 산블리 지금 대교 중이었는데 지워지 와바는 뭐 손혜주 프렌즈 팝컴과또 뭐였지? 꿈의 아, 나의 꿈의 집과아으불다우어 아, 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지나 이거, 이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 정말 거이좀 이거, 주세요거 이거, 거거 이거, 이거, 그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웃음> 수영맘 어제 이분이 진짜 고생했어요 그수능도시를 만든다고 맞아. 만들고 또 언니는 자기가 한 음식을 먹는 거를 보면 좋다고 나머지 멤버들 것도 뭐 해보시고. 그래도 내가 어제 저녁에 몇개뺏은거고 자는데 내가 먹을 때 되게 행복해 하는 표정을지는 거야 보니까. <웃음> 음. <웃음> 아이 뭐 이것도 뭐 이거, 아니 이거 가운데 거 계란말이 가운데 거 이게 더 따뜻해 막 이러면서 <웃음> 그래서 어 속으로 어우 마음씨가 정말 따뜻하구나 이 생각했지. 그래서 약간 그런 척하면서 이제 언니가 요리를 하고 라면 먹고. 그러 상태. 저희 셋이 오늘 만으로 동갑이래요. 누구? 저희 셋. 저는 생일 지났는데 언니들은 안 지났어. 그게 뭐가 중요한데 그래서 뭐 지금 뭐 반말 하겠다고 생니괜찮아 <웃음> 어? 어! 해! 그래 네 뭐야 <웃음> <와, 너무> 신기하다 <웃음> 어? 그러면은 야사타임 <여사탄이 웃음> 안 돼. 이해 있어서 안하 <웃음> 아, 어, 형님 나 하고 싶어 어? 뭐야? 안돼안돼아 근데 야사타임 괜찮은데? 1분 어때 그러면 짧고 굵게 1분이야1 응. 일분 어 시간이 뭐 항상 야수 타이 망하더라고요. 아니 뭔가 야 망했어 약간, 약간 써. 그런 것 같아 네가 아니 반말을 안할 뿐이지 딴건 아니잖아 <웃음> 뭐빨갈리고리빨 아, 아, 아, 아. 자. 뭐야, 발음 뭐야? 어 야구 타입이네 이거. 야구 타입이네. 가저야 아, 어깨 좀 주물러라. 내 어깨 말고 내 어깨 무현진 어깨 주물러라. 알겠습니다. 아, 괜찮습니다 언니 저. 원아넌그 전... 반지 이리 내봐. 아이가 제 거네요. 응. 그렇게 뺀질 뺀질 거리면음 말로 어떻게 듣니? 나 제껄에서 안되니아이 그러냐 고아 나 눈썹 좀 내릴래? 눈썹? <웃음> 흔지, 언니 앞에서 눈썹을 올요 <웃음> 맞아 <웃음> 눈떨좀말마현지아 <떨지> <웃음> 입을 왜갖고 있어 <웃음> 죄송한데 현질 <웃음> 너는 왜 다른 동생들 괴롭혀 <웃음> 계속 혼나야겠네 <웃음> 아, 연진언니 정말 목소리 매력적이세요 알아요 아, 아니 네, 알아요. 아니 어시트가 봤어요 응. 음, <웃음> <웃음> <웃음> 죄송합니다 내가 <웃음> <웃음> 미안해요 계속 해보세요 아, 아 죄송해요 사랑하는 네. 멤버들 끝, 끝. 끝. 어, 여기가 물 떠와 가자 <웃음> 가사 위에 넘어 가세요 진짜 지금 내가 자고 <웃음> <웃음> 진짜, <웃음> 진짜. 어. 웃기다 <웃음> 댓글에 가장 좋아하는 과일이랑, 과일은? 이라는 질문이 나왔어요 과일 수박 아 너무 많은데 수박. 나는 겨울 아 겨울 인정 나, 나는 오렌지 오렌지 어딨냐? 나 수박이랑 파인애플이랑 포도 아, 포도 음. 샤인머스켓도 그 진짜 맛있어 파인애플 도짜맛어 나는 내 우리 엄마가 나 가졌을 때 포도를 많이 드셨네 음. 다 해서 나할게 없다. 아 표지 꾸미지면 표지 꾸미면. 어? 와. 어, 아, 아, 니아 여기 시간이 이렇게 촉박하냐? 음. 너 싫어하는 거뭐 있어요? 싫어하는 거? 음. 싫어하는 거 딱히 없는 데 비도리. 아. 인혁이 <웃음> <입력이> 싫어하겠네. <웃음> 아 진짜? 응. 아, 네, 네, 네. <웃음> 진짜? 멀티 진짜 안 된다는 거증거 거 나왔다 뭐 연기 안네아 너무 웃겨 잠깐만 노란색 페 응. 노란색 펜인아나음음음언니음 <웃음> 음... 언니 음언니음음음음음음 그 오, <웃음> <웃음> 이분해요, 어 그러세요 입으세요 언니어이였어 아니 이걸 이렇게 얘기해 주신 거로? 다이씨 여러분 제가 마시는 게 뭔지 아시나요? 바로 제 회사 커피 아아예요 뭐예요? 제가 제일... 유일하게 제가 회사에서 계속 아메리카노를 마시는데 음. 네 그래서 원두가 항상 떨어지는데 <웃음> <웃음> 원두를 네 이제, 근데 블록베리 크리에이티브께서 원두를 잘 저에게 선물을 매번 해주고 계십니다 맛있어요 <웃음> 여기 커피 머신 맞아 그래서 나는 너무 빨리 출근하고 싶어 아 진짜? 어, 응 그래 그럼 너 혼자 근데 뭐 굉장히 <웃음> <웃음> <웃음> 어... <웃음> 뭔 소리인데 다 얼마나 남았으니까 다만들어 다하면 소개하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웃음> 아니 네. <웃음> 좋아요 이제는 강제 종료예요. 이상하면 맞아 완벽해요. <웃음> 진짜 딱 너처럼 꾸몄다. 됐다 <웃음> 완전히. 내가 제일 전송 드렸을 거야. 아니 나일걸? 음. 막건원이 이상하게 했을 것 같아 아니 아니 1분 남았습니다 1분 남았어요 좋. 이렇게 스티커를 붙이면 굉장히 잘 꾸민 것처럼 보인다 고 음. 이거 뭐야 이거 어디가 시작해? 그냥 이거야 어. 아, 이렇게 떼서 쓰는 것 같아요 좀. 조금 떼서아 쓰면 아, 완전... 떼떼떼떼 잘했죠 응. 이제 손 대지 않 자, 누구다 하고 싶은가요? 아 안쪽부터 하죠 그래 좋아 <웃음> 저는 올리비아 해에 아이디카드를 만들어 봤는데 이렇게 잘 보일까요? 어... 앞장은 와 저거 마법이죠? 저 어떻게 어디에... 자기 혼자서 저렇게 카메라 앞에 까지 가지? <웃음> <웃음> 저와 이달의 뭐야? 마법인가요? 자 이제 한번 펼쳐볼까요? 와우 <웃음> 와 펼쳐졌어 대박 와우 대박 마법 와너 마술사였구나 어 내가 여기다가 이제 올리비아 해는 <웃음> 그렸지만, 제 포인트는 옆에 있는 올리비아 해의 강아지 구름이에요. 구름 너무 귀여워. 그래서 구름 저 색종이도 붙여봤고, 구름이의 특징도 써놨어요. 근육질과 긴 팔다리. 오 너무 잘맞 오다리. 오다리. 그리고 올리비아 해에는 뭐 별거 없고, <웃음> 나를 소개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구름이랑 <웃음> 그 소개하는. 구름이진 너무 귀여워가지고, 이거는. 좋네. 그리고 생일 선물로 내가 사주고 싶은 거는요. 수박인데, 음. 겨울이가지고살 수가 없어요. 팔아요백화점이라 가면 아 5만원 정도 주면 살수 있어요. 아니야. 주세요. 주고 싶다면. <웃음> 주고 싶지만 살 수가 없어서 이번 생일은 있구나. 아쉽게 됐어요. 매년 이맘때가 생일인데 언니가 과연 생일때 수박을 사줄 수 있을까? 안 사준 거 아니야? 와네 여러분 이건데요 어또 뭐 마법을 마법이다 한 번. 네 마법 얍네이 <웃음> 디테일 보이시나요? 오. 이런 편지지처럼 약간 첫 장이고요. 네. 열면요. 어 까내 풀어줘. 내가 첫 번째 포장 풀듯이. 맞아요. 딱 기대. 짠. 어, 나도 화면으로. <웃음> 어왜 웃으시는 거죠? <웃음> 뭔가 이런한분 너무나도 가니까? 닮았죠? <웃음> 네. 와 그런 내용. 저기. 에디갔어 있어요? 봐봐 한 번. 어. 직접. 아니 이거 이거 했으면 이렇게 줘야지 해. 우리 미안해. 때문에. 어 어. 어때? 머리가 되게 음. 컬러풀하네. 그렇지. 치미 속파에 앉아있게. <웃음> 아 맞아 이건 진짜 공감하지. 좋아하는 <웃음> 것 현진이가 <웃음> 만들어준 <웃음> 반지. <웃음> 좋아하는 것은 현진이가 만들어준 반지. 자취 한번 자랑 타임 가겠습니다. 아, 음, 그렇게 못잘 만들긴 잘 한데. <웃음> 아, 제가 보여드릴까요? 직접. 좋아요 왜냐면은 현진이한테 잘 홍보하면 어, 어떻게 처음 받아봤을 이반가지고 보이시나요? 진짜 어떻게 될지 몰라 이거 홍보 잘해야 돼 이거 이거 단돈 얼마에 판매할까? 10원이요 뭔 소리야? <웃음> 10원 너무 비싸잖아 <웃음> 색종이니까 뭐 <웃음> 없을까? 색종이 <웃음> <비싸니까. 웃음> 야, 야! 이거 이거 무지개 색종이야 이거, 무지개색종이야, 이거. <웃음> 아 무지개 색종이 다 비싸긴 해 250원 <웃음> 정도 해주세 감사합니다 현진씨 네, 좋아요. 다음 제 차례입니다. 어, 저는 겉을 초록색으로 했는데요. 말도 안 돼. 어, 어 겉은 뭐 없어요. 제가 안 해가지고 안에 여러분. 안 안했대. <웃음> 어, 안 되는 거야. 안에는 열심히 했지. 열심히 하더라고요, 아까 목공 불멍 뚫는 거 깜짝 놀랐어. 어, 내 안에 뭔가. 뭐가... 어, 야 안돼, 있는. 어, 잘 했는데 신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포장을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아 저거 음. 너무 까기 힘들잖아요 포장 열심히 해서 그래요 오. 오. <웃음> 열었어요 여러분 안에는 여진이 만두머리가 포인트잖아요 그래서 머리위에 만두를 올려놨고요 여진이가 어, 아침에 알람을 진짜 안 끄거든요. 그래서 음 알람을 안 끈다고. 거실에서 샀 여기서. 떠났어요. 네, 그리고 여기 제가 생일상을 차려놨는데. 우와, 잘했다. 여진이 케이크랑 햄버거, 빙수, 뭐 이런 거 올려줬습니다. 오, 좋네요. 여기 비닐 하트. 아 음. 귀엽다. 다만졌네 어, 근데. 아니, 수박이 포인트예요, 그냥. 이것은.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음, 수박. 네. 맞아. 맞아. 아, 감사합니다. 소중히 간직할게요. 와우. 네, 다음은 어 근데 내게 제일 심플하고 예쁜 것 같아. 어 기대. 어 바로 찔러봐서. 저는 일단 리본을 만들어줬고요. 어그 핑크색에 이제 눈코이 귀를 그려줬어요. 그리고 그 고양이가 모티브로 한그 작품이고요. 그펼정보 지금 <웃음> 우 와, 반짝반짝해. 대박이죠. 아면 이거 화면 안 보여서 어떻게 쓴지를 잘 모르겠어요. 저저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아 빨리 얘기해야 되는 생각나는 거. 아, 네 제가 현진 언니한테 주고 싶은 선물에 고양이 인형이 있었거든요. 근데 음. 그 이유가 고양이 인형을 주면은 대화할 것 같아서 서로 애용 서로 서로 애어을할것 같아서. 음. 그리고 어, 현진 언니는 항상 행복 지수가 100%고 어, 특징은 애용 소리를 되게 잘 내고 음. 그리고 제가 언니 얼굴을 그리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음. 그냥 말로 설명할 수 없죠 그냥 종이로 고양이 음. 그렸어요. 너무 고마워 진짜 대박이다 이거. 정성이잖아요. 제가 스티커까지 진짜? 일일이 다 붙이고 길이 안 맞으면 다떼 가지고 했어요. 제된 수업이야. 이거 왜 그렇게 긴장돼 있어? 백점. 백점. 아 감사합니다. 진짜, 진짜 마음에 들어. 네, 진짜? 네. 그럼 아거 언니. 그렇지? 언니 침대 붙여놓으세요. 어? <웃음> 싫어한다. <웃음> 아니야 좋아. 그럴 줄 알았어.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끝났네요? 끝났죠? 네. 네. 오, 진짜 오. 생일 기념으로 이런 것도 만들어보고. <웃음> <웃음> 눈동자도 해야겠다. 눈동자도 없어요. <웃음> <오. 웃음> 아니 시간이 몇번안나았다 해가지고. 아 이제 곧. 걷... 네, 이게 이뻐 이렇게 그럼 반지가 이제 반지가 어, 그 거야 어, 그러면... 이게 아니, 반지 만들 시간에 그립턴 정성들여서 그려주지 네. 진짜 이만, 네. 이만 태평양이야 <웃음> 태평양 아니야, 배평양이야 <웃음> <내> <맞아요. 웃음> 어. 미안 이렇게, 이렇게 분위기가 이렇게 된다 아, 이거요 <웃음> 아, <웃음> <그거야. 오! 오늘 웃음> 저는 아, 재밌는 어. 거에 아, 안 되는 거안 썼습니다 <웃음> 오늘 이렇게 파티를 음, 열심히 해봤는데요 <웃음> 어, 파티이죠 <이쪽>. 파티지, 파티지. <웃음> <웃음> 오랜만에 생일 파티라는 것을 해보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이 오합지졸 <웃음> <웃음> 진당탕탕 <진짜 웃음> 오합지졸 생일 파티 그리고 이 4명의 네 조합은 또 처음이어서 맞아요 진짜 처음 보여드리는 네, 신선한, 신선한, 신선한 조합입니다 음. 맘에 들어서 계속 보는 거? <웃음> 아니 그 아니 너무 더러워요. <웃음> 내거 맘에 <마음에> 들지 않아. <웃음> 아, 네 그럼 댓글을 아 계속 우리가 자기 우리 얘기한다고 댓글을 못 읽었어요. 댓글을 <웃음> 우리가. 오 여진 너 아티스트래. 오 <웃음> 어, 감사해요. 저이 작품 1 5 0 0 원에 팔게요. <웃음> <웃음> 왜저거백 원밖에 안 해요? 천원이면은 분명히... 두어방 사먹을 수 있고 오백원이면은 지갑비내지 사놓았던데 와 지각비내지 아, <웃음> 아, 아, 하여것도 있어요 해주현진손 음, 음. 크기 제조에요 저건 안큰데? 올리비아, 해가더 작지 않을까요? 네저 손은 대와 진짜 크다 대박 저거 고원 언니랑 비교해도 별로 안 저거 할걸요? 오, 음. 어, 저 손이 별로 안 보이거든요. 키만큼. 아, 난 이유를. 어, 지금 댓글에 현진 반지 갖고 싶다. 어, 그럼요. 감사합니다. 어, 어, 네, 020, 위영 음, 위영 위험, 위영입니다 위험, 으은, 음. 으저 <웃음> 음. 이클립스 짱이에요, 어때요? 아, 진짜요? 보고 싶다, 그러니까. 너무하다. 아, 어. 제일 끝나고, <웃음> 음. 보겠습니다. 왕손 아니 어떤 팬분께서 나 현진이보다 손잡을때 <웃음> 당연하죠 저 팔기로도 성인남성 이긴 사람이요 <웃음> 근데 메이저님 <웃음> 그쵸 다들 사랑해 생일 축하해요 감사합니다 고맙합니다아 어, 체리, 체리가 없구나 여기 거의 막내들이 모여서어가지고아 맞다 음. 체리만 딱 체리. 있으면 우리 막내 그러은 응, 생일. 체리 생일을 17일로 하자 이틀이틀 좋아요 뭐야체리아 그래, 생일 축하해 채리언니 생일 축하해요 우리 <웃음> 옆에 <이렇게 웃음> 예림언니는 체리언니는 음... 언니 생일 축하 먹었어요? 어? 언니 근데 이거 진짜 맛있어요 근데 아까부터 저만 어. 오늘 맞다. 가족 파티였는데. 어. 맞아. 이거 하면 되겠다. 공식적으로 멤버들 손크게 재달라고 했으니까 이걸로 마침 자가 있으니까 네? 회전이부터 올리비아 회원님부터 제가 저부터 볼게요. 모서부터 시작해요. 여기서부터 시작. 네. 축하드립니다 16cm입니다. 오, 생각보다 크기까얼뭐 할까 했는데. 20 넘는 거 아니야? 18cm. 축하드립니다. 18cm. 16cm. 언니야, 응. 똑같아. 응. 여진이. 여진이 진짜 딸것 같은데. 여진이. 15안 된다, 좀. 그래? 14.5. 음... 축하드립니다. 1 4 5입니다 여러분들 다 들으셨죠? 이거 돌려보기 하면 <웃음> 얼마인지 알아까 이렇게 빨리, 빨리 한 거지. 음. 저는 음... 생각보다 작대요, 현진이가. 음? 저는 얼마나. 음... 음? 얼마나. 아, 음? 음? <웃음> 25세기 생각한 거 아니야? 25세기면은. <웃음> 음. <웃음> 음. 와, 이 짧은 시간 안에 이걸 다 정리해서 팬분이 왜 열리셨나요? 짱 빠르다 응어하루 성대모사 오하루 어, 로하루오하 어, 어, <웃음> 저는 성대모사 이건 진짜 저는 그거 아니, 있잖아요 <웃음> 스테이지 바꾸지 말고 그거만 기억이 안 나요 해봐 아, 근데 아니, 안돼요 이거는 배우님을 모두, 모욕하는 것 같아요 제가 괜히 했다가 안돼요 명대사가 많이 나오는 드라마예요 맞아요. 아니 진짜... 뭔가 아니 이걸 저희도 보면서 자주하면서 보거든요. <웃음> 아니 어제는 제희가 생일 케이크를 하는데 <웃음> 우원 언니가 갑자기 내네 여자가 <웃음> 딸기를 좋아합니다. 이게 <웃음> <웃음> 아무 스케줄 된 거라. 난 근데 이게 이게 이게 보면은 뭔지 알아? <웃음> 안 보는 사람. 안 보는 사람. <웃음> 이번는 오비스텔 같은 방응 <웃음> 같은 방에 뭐지? 그래서 요즘에 갑자기 그 뭐냐 오지마제오지마제뒷미채요 그... 정도 나오잖아요 어... 근데 이제 학교에서 모아로를 보는 사람 진짜 많거든요 급식에 뒷미채가나온거예요 근데 애들이 막다고 오! 김미채 너무 <웃음> 맛있겠다 제 친구들이 그랬어요 이클립스 어떻게 준비했니요? 음 어... 이클립스 예쁘게 음 이클립스 이클립스 뭔가 난 처음에 되게 히모라치듯네좀 휘몰아치듯... 빨리 준비한 것 같은데 되게 생각보다 급박을 그 준비하지 했었어요 저희는 음 아닌가? 우리 다 끝내고 한참 동안 계속 아 짧은 조금 그래도 예전 그래서 레슨 안 받아도 된다 뭐 민트파그 민다고르네 했을 때랑 <웃음> 체리밤 했을 때랑 그때보다 이제 점점 이렇게 줄어들고 있어 저희가 그때보다 그게 속도 했어요, 계속 더 빨라지면서 계속 그만큼 거. 우리가 좀 이제 발전하고 계속 계속 늘고 있다는 증거죠 합이 조금 맞아 가는 음. 근데 진짜 걔네 가슴은 선배님들이 이제 휙휙 날아다니시잖아요 근데 <웃음> 저는 진짜 해봤는데 이게 민트하게 하기가 되게 힘들었어요 나름 뭔가 그 안무 알려주시는 선생님이 저한테 아 저, 제가 맡으시는 선배님이 있으실 거예요. 아 그분도 이이 이 거리랑 이 거리를 되게 힘들게 다고하는데 제가 제 자, 다리가 깔잖아요 <웃음> 근데 이제 그분 다리가 길으니까 네. 콩콩콩 코이 가는데 저는 날개 난 거예요. 그래서 애주 언니가 제 앞자리였는데 해연 언니가 앞자리였는데 앞뒤에서 계속 약간 맞아요. 어, 네. 근데 영상 찍어도 계속 부딪혔어요 응. 두 걸음만은 가시는 걸 이제 저는 두 걸음만은 못 가니까 약간 그런 거 진짜. 음, 이달의 저녀가 실제로 춤추는 거 보고 싶대요 음. 저도 이달의 저녀가 춤추는 거 보고 싶어요 다 멤버들 무대로 가고 <웃음> 나 혼자 강의서도 보고 싶어 아 저야 하는 걸요? 응 음. 궁금해 나도 근데 언니, 언니가 음. 빠지면 의미가 그러니까. 없데 마음으로 자리가이 일단은 맥적댄스 치고 있을게 해투현진 팔씨름해줘요 한번 <웃음> 해볼까 <웃음> 진짜로? <웃음> 힘을 <웃음> 보고는 나 키워놔야 돼 혹시나 모르니까 아 근데 제가 질것 같아요 아 근데 진짜 이 둘이 막 닮은 꼴이라긴 해도 진짜 막 같이 막 V l i v 해보고 이런 적이 없으니까 너 왼손 오른손? 오른손짜이 아니에요? 맞아. 근데 왜이요아 동생인데 또 져줘야지 내가. 네 소유. 미리 약간 앉아있지? <웃음> <어떻게 안 져지? 웃음> 괜찮아? 네. 아유. 뭐야? 생금 파티에서. 시작. <웃음> 아, 대박. <웃음> 와 대박. 아 아구. 아 잠시만. 아! 와... 야! 와... 와... 와... 사람 아니야... 와... 네... 아, 저는 이제 살빼면 힘이 사라져요. 아니, 근데 진짜 올리비아에는 진짜 대단한데... 이게 보여진 저 약간 돌려지기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냥 저 몸마저 태우고 이렇게 어깨를 제가 그냥 발로 해서 일어나서 뭐라 해야 되지? 제 어깨에 제가 발을 이렇게 두고 이렇게 서있고 그게 아, 가능해요 묘기! 저희 유튜브에 묘기친 다음에 묘기하는 법 이렇게 해서 어? 언니 지할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하고 언니 이렇게 등에 업고 <웃음> 이런 거건강하대요 아, 저희 <웃음> 다행이다 다행이다 감사합니다 건강해하어나 아직도 지금 어 충격을 잊지 못하고 있어요그 <웃음> 정도였어요? <오, 웃음> 장난 아니었어요 근데 원래 제가 저희 집에서 제일 약한 사람이거든요 <웃음> 그래서, 너가? 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뭔가 힘쓰는 일 있으면 저는 진짜 하나도 안 했어요 언니가 훨씬 더 힘쎄고 막 이래가지고 엄마 아빠가 있으니까 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자라왔거든요 <웃음> 근데 여기 오니까 아무도 못해. <웃음> 아니, 제가 해주 그, 언그해연니가 힘이 진짜 세구나라고 느꼈던 게 숙소에서 수박을 자르는데 음. <웃음> 이게 이게 이게 쉽지 않잖아요. 솔직히 저희 해봐서 알잖아요. 그쵸. 근데 언니 지금 아무렇지 않게 팍팍팍 팍. 혹시 몰라 투잡으로 수박 파는 야? <웃음> 아, 나 저기 어디서 신기하다. 가끔 연, 영상 보는 옆에서 어, 고원 언니는 아응막막 막 되게 힘들게 하고 있는데 옆에서 아 나와보세요. 자! 언니들 게스러워 아니 여기는 안 잘려. 안 잘린다. 내가 하려고 그러면은 옆에서 아 어, 언니 불안한데요. 이러고 자기가 뭐가줄 이렇게. 어떤지 로지가 보니까 구름이 찐나. 찐. <웃음> <웃음> 구름이더 근육질이에요. 조금. 아 구름이 진짜. 여진이 만두는 이제 못 보는 건가요? 아네 <웃음> 네. 여진이가 조금씩 이제 성인이, 성인이 돼가면서 만두를 조금 기피하고 있는 것 같아요 좀 귀여운 거를 내려놓고 싶으신가요? 그러니까 조금은 내려놓고 싶은 그 만두는 너무 귀엽잖아요 근데 약간 제가 좀한 음. 사람씩 나이를 먹어가면서 약간 그 부담감이 너무 많아졌어요 음. 그래서 하긴 하도 안할수 없으니까 머리 이렇게 언니까지 웨이브만 할수 없으니까 하긴 하는데 만두가 하고 싶어 질때쯤 만두를 하하 하 한다고 어, 너는 5년은 더할수 있을 것 같아 그쵸? 어, 어. 아니 얼굴이 나. 일단 되게 귀엽게 생겼으니까 허억! <웃음> 인한다 <웃음> <웃음> <굉장히 많다>. 어? 으으으 <웃음> <웃음> 그러면은 올리비아 혜연이도 <언니도> 귀엽게 생겼으니까 그 <웃음> 이름 수제로 하나 둘셋넷 다섯 배는 하는 걸 아니 나는 좋아. 만두, 어. 만두 그러니까 제가 유일하게 이달의 소녀에서 양갈래를 한 번도 하지 않은 멤버였어요 음. 근데 그거는 음. <웃음> 아니 또또 또 관람하고 <웃음> <진짜> 있어가아요 <있지> <웃음> 신기하다 왜요? 어? 내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옆에 이 사람이 여기 있어 신기해 전 언니가 신기해요 진짜 아니 언니 너무 가끔 이제 생각지도 못할 말을 할 때가 많아서 해서 언니가 아지아 음. 근데 그것도 있었어요. 그래요, <웃음> 숙소. 영는것 <웃음> 같아. 숙소 있잖아요. 예. <응. 웃음> <숙소 있잖아요. 응. 웃음> 이 침대를 옮기는데 요 언니가 여진아 나와 봐봐 이러면서 제가 제가 못 옮기고 있었어요. 그 응. 침대를 이렇게 저희가 정리를 하는데 밑에 뭐 떨어진다 해 뺀다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언니가 갑자기. 근데 나와. 혼자 갑자기 침대를 추고 는 거야. <웃음> 아니 침대가 진짜 가졌잖아. 동으로 <웃음> 돼있어가지고 근데 그래도 그래도 상식적으로 19살 학생이 혼자 이렇게 밀기는 좀 쉽지 않은데 아니야 사람들도 다, 아, 이제 다 잘... 하고 살고다 우리 응. 멤버들이 진짜 유명하게 하고 니까아 그런건가? 응. 그래서 나 운동 열심히 하고 있잖아 맞아요 언니 이제 머슬걸 되는거죠? 우왓 벌크 업종 벌크 업종 올비아에 돌리려고 <웃음> 오늘 해일 파티 재밌었나요? 어 벌써 벌써? 아쉽지만 너무 어, 행복했어 진짜로. <웃음> <웃음> <웃음> <웃음> 행복한 모습 좀 많이 보여주세요. <웃음> 음, 너무 맛있어. <웃음> 맛있다. <웃음> 맛있다하하라고요하하하하파티하하하하하해하하하하하하고 <웃음> <맛있어. 웃음> <웃음> <웃음> <응, 웃음> 이렇게 즐거운 하하 몰랐어. 난하하 파티 처음 아 진짜? <웃음> 음, 응, 음, 뭘 하거나 수능이었어. 음, 음 세번 처음. 이렇게. 음. 우리 S 멤버들. 음. 아닌가? 해봤나? 그러게. 그치, 솔직히. 기억못하지 이렇게, 이렇게 꾸며놓고 해봤으면 좋겠다. 맞아, 이렇게 아예 파티를 연장해놓고. 파티를 연장해놓고. 네, 즐거웠어요. <웃음> <웃음> <바로 이렇게> <웃음> <웃음> 목소리 놀고 있어요. <웃음> 근데 네, 4명이서 <웃음> 하는게 처음이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너무 오합지졸리어가지고 <웃음> 너무 오합지졸리어서 당황했지만 그래도 나름 재밌는 하루였어요 저는 어 일단 생일카드를 만드는게 굉장히 오랜만이어가지고 신선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또 생일인데 우리들이랑 소통할수 있어가지고 되게 좋았습니다 어제도 되게 행복한 하루를 보냈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또 행복한 하루를 보내게 돼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올리비아해 처럼 되게 의미있는 날을 보낸 것 같아서 너무 좋고 이런 거 진짜 처음 만들어봤거든요 아겠습니다 <웃음> 근데 되게 생각보다 웃기네요 그리고 이렇게 과자 파티도 하고 재밌었어요 네 다음 내년에도 그리고 <웃음> <웃음> 여기 이거 뒤에도 완전 아, 파티, 파티, 파티 느낌으로 준비해 주셔가지고 그럼 예쁘게 우리 그러면 마지막에 나갈 때 프리댄서 추면서 나갔는데 아, 파티 분위기니까 아, 파티 느낌으로요? 느낌으로. 좋았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오빛분들 이렇게 또 많이 이거도 하트도 많이 눌러주시고 그러니까. 시청도 엄청 많이 해 주셨어요. 어, 그러고 보니까 우리 방송에서 하트를 한 번도 안 눌렀어. 그러니까 하트 요새 네, 음, 하트 너무 고마워요 우리 오빛분들도 저희 생일 축하해 주시고 저희 네명이랑 얼굴이 좀 가까이 안 보이죠. 이거 네. 혹시 이렇게 저희 얼굴 한 번씩 가까이 볼수 있을까요? 보고 싶어하실 것 같아서. 알았어. <웃음> 오 여진이 <웃음> 어, 이런거 약간 너무 부끄러워요 <웃음> 아니 그냥 자스럽게 안하고 <웃음> 아왜나 아직까지 이런거 못하는걸까? <웃음> 네 오비들 생일 축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오늘 저희랑 파티를 함께 했다고 생각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랑이 짱오비 사랑 와대박이 <웃음> <웃음> <웃음> 와. 오빠들 너무 고마워요. 진짜 오빠들도 생일 축하해요. 안녕. 네. 오, 이렇게 파티를 마무리를 마무리 합시다. 하겠습니다. 네. 음. 그러면 고원 언니 부터 나와서 춤을 추면서 나게요 좋아요. 좋아요. <웃음> 나부터. 아이 언니부터 하는 거아 아니, 아, 하게서를 하고 그 같이 하자. 같이 파티에 맞게 춤을. 좋아요. 그러면 해전이 찌컬로 면되겠나 아, 이십시다 음. 뭐 자, 자체 비 음. 네. 따, 어. 따따따 어, 가요 어디 가세요? <놀람> <언니가 어디> 요 <가세요? 놀람> <놀람> 안녕, 다다다다다 안녕, 안녕, 안녕, 안녕, 안녕, 안녕, 안녕, 안녕, 안녕, 안녕, 안녕, 안녕, 안녕, 안요 안녕, 안녕, 안녕, 안녕, 안녕, 안녕, 안녕, 안녕, 안녕, 안녕, 안녕, 안녕, 안 안녕, 아, 혼자만 부끄러워요. <웃음> 네, 안녕이죠. <웃음> 안녕. 안녕, 안녕. <웃음>